챕터 5 무슨 일이에요? 덤비다, 던졌었다, 던질 것이라, 던질 게요 응? 선생님이에요. 여러분 박수. 개? <웃음> 학생이에요 일 안해요 다른 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을 한국어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열린 한국어 교실 할인쿠폰을 드립니다.